우리는 우리를 생각해주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원했습니다. 우리 문화를 존중해주고 그래서 클레버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HMO 플랜을 선택했습니다. 클레버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